이렇게 바로 올더라도 여기에다가 바로 넣으면 녹는다는 얘기지 이게 다시 게 나는 물을 뿌리면서 얘를 틀어버리면 됩니다. 뿌리면서 동시에 돌린다는 그렇지.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음.